저, 저희는 밴드의 이름을 저희가 어떻게 만들어볼까 정말 많은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어, 이름을 어벤져스랑 비슷하게 가고 싶었던 욕심에 저희 소현님께서 벼뜩이는 아이디어로 어쩌다 밴드하는 사람들에서 어벤사 어떠세요? <웃음> 저희가 이름은 어벤사로 적고요 저희 이제 멤버들의 소개를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남자 보컬 이동준 대표님부터 시작할게요. 안녕하세요. 저는 Q시스라는 이렇게 음악단 회사 컨트리 매니저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정말 프로세요. 이분 때문에 실은 저희 밴드가 그나마 이 네. 이민주님 유타 증권에서 이제 지금 이라고 계신데 잠깐 인사말 부탁 드릴게요. 아네 안녕하세요. 저는 무안타 직원 지금 현재는 경영관리 편서 일을 하는데 어 그동안 한 10년 동안은 뭐 기업 자문 조달도 하고, 뭐 그냥 좀 더운 자금 이렇게 도 많이 들이 했었습니다. 컨설팅 많이 했었고요. 지금은 <웃음> 경영팀으로 뭐 최근에 좀 옮겼고 어 여기 좋은 분들 만나서 같이 한번 하게 됐습니다. 고습니다 다음은 저희 이제 곧 정회원으로 가입하시는 김희원 대표님그니다 마지막으로 안녕하세요. 이연입니다니다 저희 원래 어그 키보드가 키보드 이전은 대표님이신데 이번에는 이제 출장이 많으셔 가지고 부득이 하게 함께 못 했지만 저희가 이제 그 3월 말에서 4월에 이제 덕성여대에서 저희가 이제 공연을 할 거거든요. 그때는 이제 저희 대표님이 같이 조인을 해 주실 거예요. 인사말 저는 아메리카 투블리스 코리아의 한국 지사회장는 맡고 있고요. 어, 이번에 같이 네. 원래 공연했어야 네. 되는데, 제가 계속 해외에 있다가 최근에 들어와서 연습을 셨어요 네. 어, 내년 3월, 4월. 네. 지금 준비한우리어 한자, 거리나라든 미도, 레드, 미도, 미도, 고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미도, 는 미도, 미도, 미도, 도도미미 미도, 미 그리고 미미미미미미미미미 7월 달에 모여서 잠깐 얘기 나누고 10월? 8월부터 했는데 아까 세 보니까 우열번 만난 것 같아요. 아직도 이름을 까먹어서 남자고 그러요 이름을 까먹으면 절대 아니고 어 밴드에서 맡고 계시는 그런, 그런 어, 정확하게 이제 아니 정보를 공유해 드리려고 했던 것 같습니다. 저희 토미님 오, 저희 회원 Urubakira, Urubakira, Ure, I stop. u 이 u b a k i r a Ure, I stop. Urubakira, Ure, u r 래 Ure, Ure, Ure, Ure, Ure, Ure, Ure, Ure, Ure, 요 r e Ure, Ure, Ure, Ure, u 다른 아시죠? 네. 우선 새 곡을 할 건데요. 네, 저희 한곡한곡 끝날 때마다 이제 잠 쉬는 시간을 갖고 습니다 오르막이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아, 저잘안 떠는데, 제가 지금 제가 잘안 떠는데, 제가 가사를 100% 못 외워가지고 좀, 조금, 조금. 네. 네, 네. 실수더라 이거 려고 <웃음>